I got to. 아니, 진짜, 에바. 알바... <웃음> 나만 당해 이런 거! 나 난... 아니 나만 <웃음> 만족스러운데 지금까지 야야 <웃음> 야. 도나이 빙더시라고 종말이 정리 못한단 말이야 빙더신데너빙말이 정리 못하는데 빙더신데빙더시데종말더 <웃음> <빙덧인데. 웃음> 정리 안빙 한 때나 나와도 지금 내가 역병도 있고 크로스도 있고 거울도 있어가지고 말것 같은데? 아하 백마선수 밸류가 맘에 안들어요 yeah. 오! 기라기였다! 놀랐군. 절정 크롱스 했으면 킬각기였다 네. 잠깐만. 네. 야! 아, 지가 지와요.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와. 이 새끼 운 좋은 거 봐라. 보니까 아아 전사선수 망했어요 전사선수 망했어요 두장 가지고는 <목소리> 아무것도 야, 못하죠 다운톤에 알레그로 힐하죠 와아아아 뭐야 영능이 맞았다고 믿더라. 아. 씨. 이 알씨. 하 아, 이거 뭐야 이거? 어 아는 지붕이다, 아는 지붕이다. 다크베인의 성서 간다! 다크베인 온네치내차지 오로로로로 나와라 성서들. 빛은 내 차지야. 내 차지야. 내 차지야. 내 차지. 미아들이 빛은 내 차지야 빛은 내 차지야~~~~~ 이거 운빨이거든요. 운빨이에요. 24뎀이거든. 여덟 장이. 일곱 장. 1 2 3 4 5 6 7. 20일뎀. 운빨 가자. 이걸 기다렸어. 하하. <웃음> 이걸 기다렸어. <웃음> 이거. <웃음> 이걸 하려고. 잡을 수 있니? 아니, 죽었네. 할수 있지? 이걸 하려고. 못 죽였나봐 <웃음> 아 미친 좀만 일찍 나왔으면 <웃음> 끝냈는데 저거 불리기 전에 한참 모자랐네 얘가 너무 많아서 그지 가슴이 너무 많았어 맞고 가시죠 엘룬네 뜻은 무엇까한대 맞아줘 맞아주라 <웃음> 안 해! 안다고안 해! 이게임 <웃음> <같은> <웃음>